안녕하세요. 민정요가입니다. 네, 또 주말을 앞두고 있죠? 네, 여러분들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영상에 소머리 자세의 위팔 동작 많이 해보셨나요? 또 어깨에 다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어, 자세는요. 엎드린 상태에서 이 전체 인체의 뒷면, 등과 어깨, 그리고 허리, 엉덩이 근육, 또 다리 근육까지 전체 뒷면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동작 어, 특히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는 젖히는 동작들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하체를다 들게 되면 후굴이 되죠? 젖히는 동작 그래서 조금만 음, 후굴을 하더라도 힘들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만큼 뒤로 젖히는 주변의 근육들이 약해져 있고요 관절들의 이제 구조들도 앞으로 숙이는 것들은 우리가 많이 했지만 뒤로 젖히는 것들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뒤쪽에 등이라든가 네, 허리, 골반, 또 허벅지 뒷면쪽 이런 부분들 근육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거든요 그래서 근육량을 많이 높여주시게 되면 은 기초 대, 대사량을 높이는 데에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뒷면을 오늘 좀더 많이 사용해보는 동작 엎드려서 해보겠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주시고요. 발하고 발 사이는 골반 넓이만큼 해보겠습니다. 발을 너무 넓게 벌려주지 마시고요. 그냥 골반 넓이만큼 하겠습니다. 네, 손을 이렇게 뒤 엉덩이 쪽에 가져가시고요. 이마를 살짝 바닥에대보겠습니다 먼저 들이쉬면서 오른쪽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보겠습니다. 발이 네, 다렇게 돌아가지 않게 엄지발가락을 위로 들어 올려주세요. 내쉬면서 네, 배를 당기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네, 들이쉬면서 왼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주세요. 이제도 네, 이때 엄지발가락을 살짝 들어주시고요. 배를 당기시고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들숨에 오른다리 위 이때 네, 엉덩이에서 발끝 방향으로 멀 뻗어 가도록 합니다. 내쉬면서 네, 아래요. 들쑥 왼다리 들어서 왼쪽 골반에서부터 발끝 방향으로 길게 뻗어주세요. 발바닥은 평평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네, 이제 잘하셨고요. 네, 다리를, 다리를 들어올리는 들어 동작을 이제 좌우 교대로 지금 두 번씩 했죠, 여러분들? 어, 하체 근력을 좀더 키우시고 싶은 분들, 특히 힙쪽 있죠, 엉덩이 근육, 근육이 힘이 이제 좀더 강해지게 돼요. 실 네. 엉덩이 모양, 힙이 업이 되겠죠. 힙업이 많이 도움이 되면서 허리를 편안하게 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엉덩이 쪽의 근력이 약화가 되면 허리가 굉장히 많은 압력을 대신 받게 되고요. 또 허벅지 여면 햄스윙 근육, 이쪽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수축이 되면서 굉장히 딱딱한 상태로 변하기 쉽게 됩니다. 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상체 등을 들어오는 동작을 해볼게요. 쉬면서 전체적으로 이마를 살짝 들고 목뼈에서부터 이렇게 등 전체가 같이 올라가는 느낌으로요 여기 등을, 특히 아래쪽 등 부분 있죠? 여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올라가도록 해보세요. 이 아래쪽에 등을 의식하지 않게 되면 보통 머리를 들고 이 위쪽에 목요 부분을 사용해서 이렇게 목을 꺾으면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을 너무 지나치게 꺾으면서 이 아래쪽에 등의 힘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어깨하고 목이 이렇게 긴장이 되면서 올라오게 되겠죠? 네, 지금 이런 자세는 바르지 않겠죠? 네, 다시 턱을 안으로 당겨 넣으시고요. 이마를 바닥에 됩니다 이 말을 살짝 들어주세요. 네, 들이쉬면서 이 허리에 가까운 아래쪽의 등을 사용해서 천천히 몸통을 들어 올려주세요. 등이 이렇게 머리 방향으로 길, 길어지는 느낌요 배를 당기고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네, 이 동작 네번 해보겠습니다. 둘. 들이쉬면서 천천히 이등 전체를 고하게 사용하면서 올라오려고 합니다. 내쉬면서 내려오시고요. 네, 두번더 하겠습니다. 들숨 네. 어깨가 밑으로 처지지 않게 견갑골을 살짝 모아주시면 더 좋겠죠? 내쉬면서 서서히 아래로 내려오십시오. 마지막 들이쉽니다. 천천히 등을 들어 올려주시고요. 견갑골을 살짝 안으로 모아보겠습니다. 내쉬면서 배를 당기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숨을 고르시고요 네. 네. 처음에는 골반과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었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등을 들어 올리는 동작. 이제 마지막에 팔을 사용하는 동작까지 가보겠습니다. 하면서 천천히 등과 같이 왼쪽 팔을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팔 위치가 너무 올라가거나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 어깨의 끝선과 팔이 같이 가도록 합니다. 내쉬면서 왼팔이 뒤로 내려오고요.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서 오른쪽 뺨이 바닥에 닿습니다. 들숨에 천천히 등을 들어 올려주시고 오른쪽 팔을 어깨높이로 뻗어줍니다. 팔꿈치 이렇게 처지거나 아니면 너무 들리지 않도록 해줍니다. 내쉬면서 배를 당겨주시고 오른팔 뒤로 가면서 고개 오른쪽으로 돌려서 내려옵니다. 들숨 등 들어주시고요. 왼쪽 팔 턱을 내리지 않도록 합니다. 내쉬면서 왼쪽 바닥을 들시고요 둘, 숨, 등과 같이 오른팔 위. 내쉽니다. 네, 네, 이제 잘하셨고요. 팔을 내려서 잠시 숨 한번 고릅니다. 특히 등 근육을 많이 사용해보지 않은 분들은 내 네, 숨이 차시고요. 등 쪽이 약간 뻐근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계속 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볼게요. 첫 번째 등을 들어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리. 그리고 마지막에 팔을 들어서 이렇게 산각위로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 다리, 팔 순서로 약간의 시차를 주고 올라올 거예요. 네, 손 뒤에 놔두시고요. 들이시면서 등을 들어 올려주시고요. 오른 다리, 그리고 왼팔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리가 너무 높고 팔은 밑으로 이렇게 처진 경우도 있고요.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죠. 되도록이면 다리와 팔의 높이를 비슷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너무 턱 내미지 마시고요. 배를 당겨서 왼쪽 바라보면서 내려갑니다. 들숨 등을 들어주시고요. 왼 다리 그리고 오른팔을 뻗어보겠습니다. 내쉬면서 벗고 당기고 오른쪽 바라보면서 내려옵니다. 들숨등 위로 오른 다리 왼 팔. 내쉬면서 왼쪽 바라보며 내려갑니다들숨 등을 들어주시고요. 왼 다리 오른팔. 내쉬면서 배는 당기시고 천천히 오른쪽 향에서 내려옵니다. 네. 잠시 대로숨 고르시고요. 팔도 편안하게 이제 숨을 고르실 때는 이등 부분 있죠? 이 뒤쪽에 등이 굉장히 활발하게 숨쉬고 있는 상태 느껴보세요. 네. 이제 손을 가슴 쪽으로 짚으시고요. 천천히 부장가상으로일어나보겠습니다 네, 배를 당겨 주시면 엉덩이 멀리 보냈다가 뒤로 천천히 상체 일어나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엎드려서 하는 동작이? 네. 동작때 네. 간단하죠? 그때 네. 어. 사지해보시면 상당히 운동량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좀뒤쪽에 굳어 있는 분들이죠? 등이 많이 뻣뻣하신 분들이나 고관절하고 다리 뒤쪽, 엉덩이 근육 힘이 없는 분들은 다리 뒤면 들어오리는 것도 처음에 좀 자주 해주셔야지 편안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좀 쉬운 동작이지만 하나하나하나가 다 근력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뒤쪽에 넓은 등 근육이라든가 위에서 어깨와 등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승모근, 또 어깨하고 팔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회전근개, 극상근, 극하근또소음근 이런 부분도 다 사용하게 되고요. 또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척추의 양옆에 척추 기립근도 다 사용하게 니다 척추뒤끈 강화시켜주시면 관광경락 쪽에 소통이 아주 좋아지거든요. 약간 감기 기운이 있으실 때 있죠? 등 쪽을 많이 강화시켜 보세요. 훨씬 우리 몸의 에너지 파워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하체를 내려가서는 이렇게 허리 쪽에 기립근과 엉덩이의 둔근 그리고 허벅지 뒷면, 햄스트링 네, 다리를 들어 올릴 때도 이런 네, 근육들이 다 사용되죠. 네, 뒷면, 단면을 모두 사용하게 되고요. 뭐 발바닥 쪽에 깊은 이 발바닥 내부의 근막들도 강화가 됩니다. 어,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네번씩 이제 이렇게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횟수를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린 것들은 이제 한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것을 한 3회 정도 반복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전체적인 뒷면이 모두 강화가 되기 때문에 자세를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는 아주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민정육과입니다.